수도권에서 단독주택 자리 찾기 참 힘드시죠? 해결의 실마리 바로 수도권 제2순환로에 있습니다. 이 녹색선, 이것들은 이미 개통된 도로인데요. 이야, 여기서 벌써 경기 남북부 차이가 보이죠? 남쪽은 거의 다 들어왔는데 북쪽은 뭐 전멸이네요. 자, 그럼 어디가 먼저 뚫릴까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안산 인천 구간 중 시화 MTV 구간,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2023년 개통하는 구간 파주 양주와 포천 화도 구간입니다. 경기 북부 쪽은 좀 뭐라도 빨리 들어와야 합니다. 개발이 느려도 너무 느리죠. 그나마 이거라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세 번째는 화도 양평 구간 사실은 이것도 나누어서 조한양평만 연말에 먼저 부분 개통하죠. 이 도로로 남양주와 양평 간 불균형이 좀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김포 파주 구간 2025년 연말 예정이네요. 연초에 떠들썩했던 뉴스 기억하시죠? 한강을 다리로 건너냐 지하로 건너냐 서로 싸우면서 시간만 끌더니 결국 지하로 결정, 자유로와는 지상에서 연을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부지역에서 가장 늦게 개통하는 것인 만큼 이것만 뚫리면 인천에서 빙 돌아 한방에 양평까지 가네요. 그 다음은 양평 이천입니다. 2026년 12월 예정이고요. 현재도 이미 경기 남부는 뭐 대부분 뚫려 있는데요. 이 도로가 추가되면서 드디어 북부와 실질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은 역시 안산 인천 구간. 안타깝지만 람사르 습지 문제로 2029년 개통마저 불투명해진 모습이죠. 수도권 제2순환로의 마지막 연결고리 뜻밖에도 이 철새가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 대체 어떤 실마리가 있냐고요?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수도권 제2순환로를 조금 넓게 확장해 표시한 건데요. 저는 이 라인에 포함된 지역이 그나마 수도권에서 단독 전원주택을 비교적 납득할 만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위치라 봅니다. 아 그것도 물론 양평 2천 구간이 열리는 2026년 한정이긴 하지만요 이 라인 당연히 곳곳에 신도시가 먼저 들어서겠죠. 그러니 요 안에 일단 포함만 되어 있으면. 인프라니 뭐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로가 들어왔으니 차후에 지하철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단독주택 부지 가격과 인프라 양쪽에서 절충 가능한 위치는 제 생각에는 2026년 한정 바로 요 라인이 수도권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뭐저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